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노후에 여유가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이 1억 원이든 또그 이상이든 반대로 그 이하이든 여유 돈이 있다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이들 궁금하시죠? 물론 은행에 가만두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오늘 이 방송은 은행에 가만두는 것이 좀 답답하다 하는 분들께서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은행을 나와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 유익한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우선 노후라는 것 그리고 여윳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노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득,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때죠. 그리고 여윳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수년 동안 최소 상당한 기간 동안 쓸 목적이 없는 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여윳돈으로 주식이나 주식형 자산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하필이면 내가 투자했는데 경제가 크게 침체되어서 주식이 잘못되더라도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우상향한다고 하죠 지난 몇십 년을 돌이켜보면 많은 경제 위기가 있지만 또 기다리면 다 회복되죠 그래서 여윳돈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기다릴 수 있는 돈, 만약의 경우 그것을 여윳돈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노후라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여윳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후의 여윳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오늘은 다섯 가지 베스트,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파이버이니까 듣는 분들의 투자 경험이나 투자 태도 성향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고 또제 생각에는 노후의 여윳돈이니까 조금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수익률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순서대로 다섯 가지를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고 참고는 하시되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노후의 여유돈 가장 좋은 투자 베스트 5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다섯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글로벌 우량주 분산 투자입니다. 자, 글로벌 우량주라고 생각하면 먼저 미국 주식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미국 우량주를 중심으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이른바 플랫폼 기업들 있죠. 예컨대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같은 우량 기술주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우량주 등등으로 구성하는 글로벌 우량주 분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록 우량주이지만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나의 투자 성향이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적극적 투자, 공격적 투자형에 해당되겠죠. 이 같은 글로벌 우량주 분산 투자도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수 있는데 우선 외화자산이죠. 달러자산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제가 오늘 다섯 가지 베스트 5가지는 해외 주식, ETF, 채권 등 해외 자산들을 주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왜냐면 우리들의 대부분의 자산은 예컨대 집이라든지 또 은행에 있는 현금 등등 대부분의 자산은 국내 원화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해외 자산들로 균형을 취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 때문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이 같은 방식은 아무래도 높은 변동성 즉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하고 또 크게 떨어지기도 하죠 이것을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높은 변동성을 각오해야 합니다 높은 변동성을 각오한다는 것은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위험을 내가 높은 위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높은 기대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글로벌 우량주 분산 투자 다섯 번째를 선택하시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 투자 성향 반드시 여유돈 그 다음에 투자상품이니까 당연히 원금 손실을 각오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주식형 ETF 분산 투자입니다. 자 ETF는 우리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앞에 다섯 번째는 개별 주식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건데 네 번째는 글로벌 주식형 ETF, 즉 펀드에 분산 투자하니까 ETF 자체는 개별 주식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간접 투자라고 하죠.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숟가락 얹어가는 투자. 자, 이것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정리해보면 우선 평균에 투자하는 겁니다. 해당 ETF나 펀드 속에 많은 예컨대 수백 개의 주식 종목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평균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두 번째, 아무래도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따라서 세 번째, 이론상 기대 수익률도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낮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당연히 이것도 외화자산입니다. 그리고 여유돈으로 투자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배당성장주식 또는 고배당주식 ETF에 분산투자하는 것이다. 자 배당하는 주식이 있고 배당하지 않는 주식이 있고 또 배당을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배당하는 주식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들은 장사를 해서 버는 돈을 투자자, 즉 주식을 가진 사람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분배합니다. 그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배당을 하는 방법 즉 장사를 잘해서 남는 돈을 주주들에게 각자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배당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장사를 잘해서 그 회사가 계속 그또 반대로 그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남긴 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그 회사에 재투자해서 회사의 매출을 더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의 원금을 높여주겠다 수익률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죠 일반적으로 혁신기업들 예데데 우리가 벤처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혁신기업들은 계속 재투자, 재투자해야겠죠? 그래서 배당이 없습니다 또 있더라도 아주 적죠 그렇지만 반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들, 예컨대 에너지, 제약회사, 또 통신회사 이런 등등들은 꼬박꼬박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당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같은 배당성장주식 또는 그 같은 배당성장주식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운용하는 이테 f 펀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고배당주식 이테 f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세 번째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외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습니다. 즉 배당 성장을 하는 주식 또는 ETF들은 우리가 배당을 한다는 것은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이 성장이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배당을 안정적으로 많이 하죠. 반대로 그 같은 고배당 기업 주식들은 성장은 하지만 폭발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스태디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기업들, 테슬라 또는 기술기업들, 애플, 구글 이런 등등을 보면 아무래도 배당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죠. 이 같은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낮습니다. 배당성장. 주식 기업들이 말입니다 그 대신에 배당을 통해서 매월 현금 흐름이 가능하죠 미국 주식들은 특히 매월 따박따박 배당 주는 종목 특히 ETF들 많고요 분기배당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현금 흐름이 가능하다 물론 당연히 이것 또한 위험자산 주식형 자산이니까 여유돈으로 해야 하고 네 번째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 보겠습니다.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전략을 통해서 미국 주식 또는 글로벌 주식 ETF를 활용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바벨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야겠죠. 자 바벨 전략은 그림에서처럼 역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기 양쪽에 큰 쇳덩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해 보면요. 중간 위험자산은 편입하지 않고 중간 위험자산 대표적으로는 혼합형 펀드,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중간 위험자산은 편입하지 않고 바벨 즉 역기에 한쪽 쇳덩어리는 안정자산을 배치하고 또 반대쪽 쇳덩어리에는 위험자산, 주식형 자산을 배치해서 결과적으로 중립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자 이때 안정적인 자산은 채권형 상품 또는 채권형 ETF 등이 일반적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자가 나오죠 이자가 나오니까 그만큼 안정적이고 또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채권은 주식이 떨어지면 오르고 또 주식이 오르면 내리는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 전략은 한쪽 쇳덩어리는 안정자산 또 반대쪽 쇳덩어리는 위험, 주식자산을 배치해서 결과적으로 중립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바벨 전략인데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마찬가지로 외화자산이죠또 자산 증식과 적절한 현금 흐름, 이자 소득 적절한 현금 흐름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 물론 세 번째 여윳돈 그리고 네 번째 이거조차도 어쨌든 은행 예적금이 아닌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도 가능하다. 이점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올웨더 사계절 포트폴리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이것은 특히 노후에 안정적인 투자 관리에 가장 추천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이 앞서 설명드린 두번째 바벨 전략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스스로 방송을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이 올웨더 사계절 글로벌 이태퍼 포트폴리오는 경제의 사 국면에 유리한 이태퍼 ETF, 글로벌 이태퍼들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경제의 사 국면은 어떤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예로 들면 아주 주식 시장이 좋을 때 여름. 나쁠 때, 겨울,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가 봄, 가을, 어중간할 때 이렇게 보면 주식시장 또는 경제의 어떤 국면에서도 유리한 ETF들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이것이 글로벌 ETF 분산 투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포트폴리오에 담긴 모든 ETF가 경제의 사계절 모든 국면에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국면에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국면에 나쁜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결과적으로 어떤 국면에서도 손실을 본 ETF의 총 마이너스 수익률보다 이익을 본 ETF의 총 플러스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많게 운용하는 전략 그것이 바로 올레더 포트폴리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컨대 미국 국채 ETF 제가 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 바로 미국 국채이기 때문인데 미국 국채들도 다양하죠 예컨대 단기채가 있고 장기채가 있고 물가연동 국채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국채들을 각각 ETF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미국 국채 ETF 인데 요 물론 미국 국채 ETF가 전혀 손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실이 생길 수 있으나 주식형 ETF 또 주식형 상품에 비하면 아주 손실이 적고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미국 국채 ETF를 기본으로 해서 글로벌 회사체 ETF 주로 장기 회사체 ETF들을 편입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기업들이 장기 예컨대 5년 10년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그 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올레드 포트폴리오의 채권, 국채 또회사채는 전반적으로 그 가운데서 안정적인 ETF, 채권 e t f 들 편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뿐만 아니라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 ETF, 우선주 ETF 등등을 편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또 주식형 상품이니까 아무래도 경제의 사국면 가운데 여름인 경우에는 수익이 나겠고 겨울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도 있죠. 또 하이브리드 ETF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성격즉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ETF들을 또 편입합니다. 그 외에도 올레드 포트폴리오는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양한 ETF들을 편입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올레더는 그 어떤 종류의 ETF를 편입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라는 운용 철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마찬가지로 외화 자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올레더는 원본 보존, 그러니까 원금을 보존하는 것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자, 원본 보존 추구를 원금 보장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금 보장은 은행, 예금, 적금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예를 들어도 원금 보장이 있으나 그 대신에 아주 낮은 수익률을 기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레더 역시도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는 투자상품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일반 주식형 상품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 그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원본 보존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세 번째 당연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합니다. 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생각하면 앞서 두 번째에서 소개해드렸던 바벨 전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벨 전략은 이자가 채권 안정적인 상품 플러서 주식, 수익형 상품 이렇게 구성이 되었죠. 바벨의 역도에, 역기에 양쪽 쇳덩어리에 전혀 다른, 반대되는 상품으로 구성했다면 올웨더는 반대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중립형 상품 그리고 우선주 배당주 등등의 배당형 주식 등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훨씬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채권 이자 그다음에 주식 배당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올웨더다. 물론 여유 돈으로 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노후의 여윳돈을 은행에만 두는 것이 답답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 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 다섯 가지 베스트 5를 하나씩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또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돈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배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문의가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서친구돈파는가게 머니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